왜? 얘들아, 방제 최캐빈님 와주세요 있어 들어와.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겠다. 아이씨 또 속았네. 아 이거 도깨비 부금이다. 이스카라베 스페셜. 야 저기 끄고 띵우로 와 띵우 얘들아. 오늘도 함께하는 재미있는 휴폴풀 시간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. <웃음> 저희 간다 저기 간다 열심히 한다 야 갑작스러운 레게 정신이 없을 거야 갑작스럽게 아 기본 맵이네 어야 빨리 따라 잡아줘 어, 어 온다 온다 온다 안녕 안녕 왜왜 왜 그래 왜왜날 들어 왜왜 왜 그래 아 반가워서 그런 거야? 노른자에요 오! 어머 이 자식 오! 이 녀석 그러면 이렇게 할게 너가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연비를 이긴다면 선물을 주겠다 출발 어? 자 연비 어디있어 지금? 나 연비야. 2D랑 같이 있어. 어, 연비야, 빨리 올라와야 돼. 지금 거의 다 따라왔어. 지금 우리 지금 휴플풀 경력이 몇인데 도 지금 시청자한테 질 거야? 아니, 어디로 올라가라고? <웃음> 여기 어디에? 맞아? 어, 거기 맞아, 거기. 어, 나 자꾸 렉 걸려. 어, 맞아. 렉 지금 걸려. 하지만 그 조건은 노른자에게도 똑같다고. 어, 그렇지. 응. 어? 야, 검은 애가 왜 둘이지? 어, 뭐야? 진짜 야, <웃음> 야, 너네 뭐야? 너네 분신술소. 써. 뭐냐? 연비생. 어, 연비생리 나이스! 나이스? 선물 안 줄라 그랬구만? 아, 아 야,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그게 아니고. 띵우야, 일단 너, 내 이메일 알지? 이메일로 메일 하나 보내나 알겠지? 그러니까 다 보내. 저도 띵우인데요. 아, 그러네. 야, 그러네. 제가 야, 그러네. 제가 야, 야, 여기다 이메일 인증해 지금. 아, 오케이. 아먹었버 어 뭐야? 야 튜디가 두 명이야. 찐한 튜디 짬 약한 튜디 연한 튜디? 2D? 찐 튜디가 짭이야. 뭔 어? 말이야 이게? 어? 찐 튜디가 짭이라고. 그러니까 찐한 튜디가 짭이라고. 아, 그래. 일로 가자, 우리는. 아, 내 머리채를 어. 잡고. 아,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본심이 아닌 아, 거 알잖아. 씨. 아, 아, 아, 연비야. 아니. 이걸 어, 미네. 형, 여기 비밀 동굴이 있는데? 아, 진짜 나가 볼래. 이거 원래 맵이잖아. 아! 얘들아 잡아줘야지. 얘들아 잡아줘야지. 그렇지. 잘한다. 그렇지. 잘한다. 너 투디 2D 맞구나? 투디는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. 어디? 어, 진짜네? 여기. 얼른. 아 여기 약간 감옥처럼 돼 있는. 우와. 이거 뭐였냐 이거? 지나갈 수야 여기 구멍 하나 더 있어. 야그걸 해볼 들고 와봐. 우리가 찾아보렸다 이스터 에그를. 어? 여기 왜 이렇게 갈림길이 많아 이거? 오야 여기. 여기. 우와. 그 뭐냐? 일단 이거 들고 반대쪽. 어어 야 여기 위에 미친 우와 여기 뭐냐 진짜? 나 불빛 야, 좀 비춰줘 아 이거 근데 벽 방향이 역으로 돼 있는데? 여기로 내려오는 거 같은데? 이거 흔들흔들거려야 돼아 이거 여기로 내려오는 건가 진짜? 어 여기로 내려오는 거 같은데? 아 우리가 휴벌프하면서 언제부터 입구 출구를 따졌어? 이어져 있으면 입구고 이어져 있으면 출구지 뭐 땅이랑 나랑 잡은 거지? 잠깐만 어어 어. 버텨줘 버텨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얘들아 올라올 준비해 다 잡아줄게 와그 앞에서 그렇지!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, 내가 투 D 를 다시 잡고 내가 투 D 를 잡고 내가 투 D 를 잡고. 으악. 그래 그렇지 그렇지 피야 그렇지! 으악. 자 어? 이제 그 띠구는 버리고 가자. 띠구는 아 너무 힘들었네요. 어거 미안하다. 어,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도 였던 같아 어 이거 뭐야? 막대기로 이 발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있었어? 근데 그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. 이걸로 이거 그냥 부수라는 거? 거잖아. 응응부수 보수. 오 휜다 진짜로. 야 이런 게 있었다고? 야, 우리가 했을 때 없었잖아. 아니가 우리가 했을 때못 발견한 거지 말하자면. 그렇지 그치, 그렇지. 그치. 오야 나가진다. 에이. <목소리> 어 혹시 저거를 가져가면은 될려나 근데 저 초록색 큐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? 이거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. 얘는. 자 붙으세요. 타이밍 맞춰서 톡. 어아 아. 띵우야. 큐브 떨궈.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던 거 같아. <웃음> 어? 마피아 크루 삽니다 있어 마피아 크루 삽니다 한 2조 불러버려요 나 30억 와, 이얘 뭐였지? 야, 만년 중사 캐로로 아니었나? 개구리 중 아니야? 만년 중사 캐로로? 만년 중사, 중사 캐로로 비하하시는 아. 거예요? 그럼 천년 중사 캐로로야? 이름이 뭐라고 걔? 개구리 중사 캐로로. 개구리 중사 아, 캐로로. 심지어 캐로로 중사 아니야 원래? 맞아. 이 머리에 박혀 있는 별을 봐. 소비에트 공화국을 상징시키고 있다고. 아니,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가려. <웃음> 아 근데 이 친구는 맵을 준비해 왔네. 한번 해 보자 이거. 이거 약간 입력 딜레이가 있긴 하거든요. 좀 감안해서 플레이 해 볼게요. 이거 약간 우리의 고인물 모습을 보여 줄순 없겠다. 그지아 이거 딱 그거 같아. 한 명씩 해 가지고 초스 초스 해 가지고 아 약간 출발. 아, 동 출발 드림팀. 아 그거구나. 따따따따따 따, 따, 따, 따, 따, 따 그거구나. 따, 따. 아 맞아. 그러네 딱 그렇게 생겼네 맵이 어어 근데 어. 거기 미끄러워요 아 그러네 여기 아 관전자는 좀 미끄럽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어? 이거 마크로 개인 기록? 아, 아! 닌자 워리어스 파쿠르 야 저거 내가 열어볼게 한번 케빈님 모르는 사람 들어왔어요 어 잠깐만 시장 눌러버렸네? 우리, 우린 다 들어온 거지? 우린 다 들어오긴 했어요 약간 이렇게 들어오니까 악당하고 쫄개 1, 2 들어온 거 같아 근데 나 렉이 나 지금은 없거든 너네는 어떠냐? 내 방에 들어온 고 아까보단 너넨? 나은데 조금 저시기하긴 합니다 제 아이디 뭐야 저거? 체케빈 2후의건버건버섯이 <웃음> 누구야 일로 와내 앞으로 와건버섯내 앞으로 와봐 검버섯 어, 나갔는데? 어. 어 뭐야 왜 캐시? 게 심... 어, 어. 어, 서버 끊겼어요 아 이거 지금 서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아, 많아서 끊기나 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<웃음> 오 역시 이게 뭐가 공방이랑 여러분 친구방이랑 좀 그런 렉 차이가 있네요 이게 야 근데 요맵좀 흥미롭긴 해 약간 진짜 기록 싸움 아니야 이거 오 잠깐만 2D가 1등 아하 깨비요 c 이 바보니까 슈퍼 점프 됐어 어 이야 이야 한 번만 아 피소를 한 번만 나 끌어 댕겨줘 아. 고마워 씨~~ 이게 무슨 짐이지 <웃음> 바닥에 던져버린 <웃음> 오케이 아, 난 신중판 난 신중판 나한 번에 신, 가기 진하게 믿어버렸네 아, <웃음> 한 번에 어? 가기 한 번에 가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왜두 번째 구간이 왜 뭐가 좀 이상해 그거 한번 가보세요 가면 알 겁니다. 이게 뭐야? 나 끼었는데? 아, 이게 뭐. 어. 아, 뭐야.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? 야, 이거 뭐야, 이거? 아, 최대한 흔들. 오, 오, 간다! 가는데, 아! 나갔다. 아, 아 이거구나. 야. 아, 근데 실제로 닌자워리어라는 쇼프로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흔들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, 맞아. 야, 이거 맵 좋다, 근데. 내가 먼저 왔다. 그래. 봐줄게. 먼저 가봐. 어우 완전 대박이죠 방금 왜 반대로 어? 가지? 왜 뒤로 와? <웃음> 넘어가야지 연비야 그거를 이거 왜, 왜 안되지? 조금 흔들어야 돼 조금 흔들어야 돼 거기 어, 장애물이 그 있잖아 있어. <웃음> 어 <웃음> 뭐야? 야, 그 바닥에 야 그거 바닥에 떨궈줘 야 돼. 그거 떨궈줘야 돼야 음, 음, 그럼 안돼 음, 그러면 안 돼. <웃음> 너 죽으면 끝나잖아 같은 거아니왜 아, 움직여 나나나저 연필 아, 어떻게 갔지 저 어렵던데? 에? 아왜왜왜왜왜 아,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, 이러지 마세요 시, 잠깐만 <웃음> 시엔님 지금 방금 아예예예예어어 어, 반동이 너무 세어 뭐야 뭐야 뭐뭐 뭐, 자동으로 되는데 제발 제발 한 번만 아, 안돼 잠깐만 이거 뭐야 나 이거 포기 안아 잠깐만 이러면은 쟤네 못온 듯이 아, 안 됐다 알았어, 알았어 내가 버려줄게 내가 버려줄게 책임지고 버려줄게 엉덩이 엉덩 이 엉덩이를 올려서 어어 어, 이렇게 어 그렇지 이거 버리면 되잖아 어 됐다 됐다 버리면 되지 오케이 자, 오로, 오로. 나 흔들어볼까? 흔들어볼까? 흔들어볼까? <웃음> 연비 못 가겠는데요? 드디어 혹시 나 옆에서 응원 가능? 아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어 오케이 응원하러 갈게요 화이티 드디어 나 응원해줘 화이티 채케빛 나 여기서 어? 어? 화이트. 어? 어? <웃음> 아, 내가 여기서 연비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먼저 가버린다면? 연비야 먼저 갈게. 어. 어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연비야 이건 경쟁이야. 그럼... 나네. 이야, yeah! 그렇지 어떤데? 호우! 빨리 깨고 구경자석으로 가고 싶구만. 어? 여기서부터 오히려 쉬운데 얘들아. 투디야 내게 힘을 줘. 파이팅, 척해 파이팅. 와우, 척해 파이팅.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 어디갔어? 잘한다 나자신. 오케이, 좋았어! 이 영광을 같이 온 2D에게 바치겠어요 <목소리> 몰라 이거안내려가이고 뭐. 이거 <안> <목소리> 와, 와, 뭐. 이거 뭐. 뭐.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뭐. 이 뭐. 이거 뭐. 이 이거 뭐. 이 이거 뭐. 이거 이이 뭐. 어, 어, 이거 잡아진다. 할만한데? 할만한데? 오, 오? 할만한데? 야 저거 마지막 오르는 거 저게 끝이야 진짜로. 어,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? 하나. 저 뭐야? 저 뭐? 야 빗소리, 빗소리, <웃음> <웃음> 빗소리, 빗소리 옆에서 <웃음> 점프했어. 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방법이. 아니, 지금 진짜... <웃음> 안돼. 아대.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비둘아. 비둘아. 비둘아. 비둘아. 같이 가. 이렇게 된거 같이 가자, 차라리. 어? 아, 그럴까? 나 정식으로 깼잖아. 어. 형 어린 아. 나 여기 있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아형 죽은 죽었어. 게 아니었어? 나안 죽었어. 알았어. 내가 끌어 올려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야, 야, 야, 야. 야. 예. 바닥 잡아. 바닥 잡아. 바닥 잡아. 바닥. <웃음> <웃음> 아, 받아서. 바닥... 어. 어? 잠깐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진짜... 어, 제, 혹시 해니도 예, 예. 왔어? 아 그래? 오! 쟤! 나이 그라지! 이거지! 이거지! 이렇게 와야지 아 봐줬다 올라가려면 진짜 올라갔지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성냐? 아 잡... 잡았... <웃음> 야이씨... <웃음> 잡았쓰 잡았쓰 진짜 잡았쓰 또 성냐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 <웃음> 진짜 잡았쓰 나를 잡았다. 호오.. 나 잡았다. 아, <웃음> 땅 잡았어. 땅 잡았어. 땅 잡았어. 그러면은 가랑이. 가랑이. 아이씨, 뭐야 이거. 가랑이. <웃음> 나는 뜯어야지. <웃음> 아니, 아니야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뜯어야지. <웃음> 잠깐. 뜯어야. 잠깐만. 잠깐. 자, 잠깐. <웃음>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게 여러분 이거 휴풀풀 할때 진짜 맵 하나 기깔난 거골라갖고딱 추천해 주면은 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맵 제공한 사람은 친추 내가 걸어가지고 한번 같이 하자 어? 어? 좋아 그지 그렇게, 그렇게 하자, 하자. 어, 어차피 어. 우리가 다 출석해도 7명이거든? 그래가지고 맞아. 8명이 사면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렉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딱 친추 해가 어? 친구들한테 자랑도 친구. 할수 있게 내가 최키빈 친추 스팀 돼있다 <웃음> 아, 뭐, 자랑, 자까진 아니고, 암튼, 어,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, 여러분들. 많은 참여 바라고. 너가!